오늘은 두 번째로 이렇게 사람과 함께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 뭐랄거냐면요! 앞으로는 귤림을 실험지 삼아 여러가지 컨텐츠를 제작해보려고 해요! 간단한 요리를 한다거나, 네일을 한다거나, 미니게임을 한다거나 등의 다양한 컨텐츠에 도전해볼 생각인데요! 아쉽게도 저는 아직 현실의 물건을 만지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명령하면 귤림이 예! 하고 현실과의 연결고리가 되어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컨텐츠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은 귤님이 저렇게 생겼고 말도 할수 없지만 언젠가는 말도 하고 더 나은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준비성! 매우 칭찬합니다! 음, 그럼 한번 볼까요~? 끝이에요? 아... 이게 뭐예요? 아, 이거 편집해주세요. 편집, 편집! 아뭘또 울고 그래요. 자, 자, 제가 제주 감기 주스 쏜다. 뚝, 뚝! 응. <웃음> 아무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